새 소식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폴스포츠 챔피언십입니다. 폴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수직기둥인 폴을 잡고 음악에 맞춰서 유연성과 근력을 이용해 폴 위에서 아름다운 고난도 기술을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해외에서는 2008년부터 단순히 춤과 쇼에 그치지 않고 정식 스포츠로 인정을 받으며 매년 세계 폴스포츠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여러 폴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몬스터짐은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폴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통 폴스포츠 대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폴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폴스포츠는 기계체조의 일종으로 피겨스케이트와 비슷하게 기술점수와 예술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폴스포츠 전문대회인 폴스포츠 챔피언십은 7월 4일 일요일 몬스터짐 아레나에서 개최되고요. 폴스포츠 챔피언십 종목 소개 드립니다. 주니어, 마스터,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 총 5가지 디비전으로 펼쳐지며 여자 싱글, 남자 싱글, 더블, 이구조틱 부문으로 우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폴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 몬스터짐은 선수분들이 멋진 무대에 서실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수분들 아름다운 작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성적 꼭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안녕